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웨덴 혜탁소입니다 저희 신곡 바람 잘 듣고 계신가요? 저희가 발매 전에 공개한 이미지와 뮤비 영상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물건이 있잖아요 무엇일까요? 바로 드림캐쳐! 사실 드림캐쳐를 이렇게 네. 저희가 드림캐쳐 만들기를 세트를 사왔어요 네. 이거 만들어 볼까요? 그럴까요 아, 1번으로 여기 이 동그라미를 음. 해서 그물망을 짜야 돼. 음. 그물망 짜는 줄 이게 니까 일단 계속. 음. 됐지. 뭐가 <웃음> 있잖아. 음. 이거 묶어. 음. 묶어. 내 묶는다. 음. 묶어. 야이 <웃음> 잘했다. 잘했지. 야, 니 잘못했지? 이쪽으로 넣은 거 맞아? 좀 예쁘지 않아요? 예쁜데? 좀 괜찮은데? 응 이번 새로운, 새롭게 로운새 들려드리는 노래 바람의 킬링 포인트는 어디일까? 우리 같은 곳을 생각하고 있나? 여고 어디 생각해? 하나, 하나 둘, 둘, 셋 하나, 둘, 셋 1절 버 짠! 사실 저희가 이걸 만든 이유는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려고 만들었어요 어, 이 영상이 올라가는 저희 수요된 세탁소 페이스북 페이지 교시글에 댓글로 여러분의 바람을 적어주시면 한 분을 선정해서 저희가 이 드림캐쳐를 이렇게 깃털도 달고 예쁘게 완성해서 선물로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스웨덴 세탁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